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네 구절을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할게요 우리 8절부터 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사마리아 이내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8절 말씀을 한번 더, 우리 한 번.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교제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사역은, 치유사역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치유에 대한 기름붐이 오늘 증가되고, 아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어. 야,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기도로 어, 어, 병고침도 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영혼도 기도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새날교회 비전 저는 새날교회 비전이라기보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가치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화면에 나오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초대교회에 즉 신학교의 회 원형을 회복하는 일 우리 새날교회 비전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비전은 뭡니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음. 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시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름분의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이런 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신 나머지 우리 교회에 치유의 기름붐을 허락하시고 저는 더나가서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치유의 기름붐, 따라합시다 치유의 기름붐, 치유의 믿음, 치유의 갈망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러한 때에 이 치유에 대한 바른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치유를 행하고 치유 사역을 풀어내고 또 다음 주 목금에는 또 치유 집회가 있잖아요. 어 이런 어 치유가 진리 가운데 정돈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어떤 치유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답은 예스, 물론이고요. 맞습니다. 너무 성경적입니다. 이 교회 치유 사역은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교회 안에 어, 그 일들이 있지요. 신방도 하고 또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치유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신방, 뭐또 교회 학교 일하고 교사 봉사하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사역을 풀어낸다면 치유사역이 어쩌면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역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 외에도 충분한 현실적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필요입니다 우리 필요 저도 우리 서울에 계시는 제 어머님께 종종 전화를 드리면 맨 먼저 묻는 안부가 건강하냐 그리고 전화를 끊으실 때 건강 잘 챙겨라 언제나 우리 관심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의 거의 70, 80% 이상이 건강에 가는 겁니다 건강에 가는 것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현실적인 우리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고 제일 자신 없이 하는 자신 없어하는 그런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 사역 있는 교회 잘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별한 부흥사들의 유별난 사역으로 여기는 것이 치유사역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혹시 약간 이상한 교회 아닌가,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치유를 부정하는 신학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 어, 이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만 있었지 그 이후에 특별히 오늘날엔 지우사역도폐역도 없다는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가장 비성경적인 신학 가운데 신학인 것입니다 아예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신학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부정하는 자기중심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 초대교회에서 끝났어 성경 안에 끝난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왜딴사람의 기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 되지 꼭뭐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뭐 유명한 신유은사자들이게 그렇게 꼭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리더에게, 교회 장로에게, 교회 이 리더십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너무 성경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지요. 저도 지금 공개는 못 해서 그렇지 다 알게 모르게 저도 비염 증세가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를 받아야 될수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청하라 는 찾아가라 는 것.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 자동차 정비 기술자에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맡깁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가 몸이 아프면 기도받아라 또 기도해라 치유해라 근데 그걸 자꾸 숨기고 하는 것이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다 좀 기도해 주세요 스스로도 기도하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은 지위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지위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난 섬김에 은사가 없어 그런다고 안 섬깁니까? 난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다고 전도 안 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네. 그래서 지부사역은 어떤 은사에게만 자 명한 사역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아멘 명한 사역이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안에는 질병을 미화시키는 생각들이 있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질병 자체는 인간의 죄와 함께 인간에게 찾아온 이건 악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질병이지 질병을 결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나 가면 병든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프신 기록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예수께서 감기를 아르시사 사흘을 쉬시니라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예수께서 관절염으로 아파하시사 6개월을 치료받으신 후에 배단위로 가시니라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나 없으시지 우리 모두 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의 근원은 우리의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질병에는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질병 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퇴치해야 합니다 알렐루야 싸우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막 고생하는 그 시간에 유익들이 있죠 어떤 유익입니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유익들이 그 아픈 시간들 순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질병의 그 어떤, 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지, 질병 자체가 유익은 아닌 것입니다.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더 제가 선포할게요. 질병은 퇴치해야 될 대상이지, 환영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입으로 질병을 시인하지 마세요 우리 이 입술에 권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나는 환절기만 되면 아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냥 비만 오면 허리 쑤셔 나는 밤만 되면 머리 아파 여러분 말부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아파요 환절기 되면 아프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건강을 시인하세요 아멘 우리 입으로 뭘 시인해야 된다? 건강을 시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와 질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퇴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을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내 혼에 내 용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어, 결코 우리가 질병을 시인하거나 그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간에 새롭게 등장한 신학 용어 가운데 제3의 성령의 물결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제3의 성령의 물결. 어디서 많이 돌아봤죠? 제3의 물결. 이것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책을 줬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 그 엘빈 토플러가 지은 제3의 물결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20세기 일어난 성령 운동을 가리켜서 제3의 성령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깐 우리 19세기 20세기 21세기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성령의 물결을 세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 성령의 물결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전 세계로 퍼져간 일종의 오순절 운동을 일컫습니다. 오순절 운동. 이때요, 20세기 초에 이미 찬양과 기도의 어떤 감정적인 자녀, 자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굉장히 감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성령의 제1물결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축사도 나타나고, 치유사역도 일어나고, 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20세기 초에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들 일들을, 어, 그 포용할 만할 신학이 당시에 전무했던 거예요. 저게 뭐냐? 우리와 너무 다르다. 이상하다. 저거 신비주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전통주의자들은 치유할 수 없는 그, 그, 방식이고 현상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단으로 탁탁탁 규정해 버렸습니다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전대 가면 안돼 이렇게 된 거죠 특히 빈야드 운동 같은 거 여러분 빈야드 운동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가지만 그 안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이단은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자이 영상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상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1의 성령의 물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의 성령의 물결은 20세기 중반에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은사운동을 말하는데 두 번째 일어난 성령의 운동은 오순절 교회들 뿐만 아니라 보음주의 교단들, 특히 우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단, 이런 교회들에서 심지어 천주교회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보수교단에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3의 성령의 물결, 20세기 말 그런데 이거는 오순절이나 은사주의들과 전혀 교류하거나 합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 보금주의 교단들 사이에서 일어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아주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강권적인 역사.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제가 제 일성령의 물교도 설명했지만 예배만 하더라도 엄격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어떤 경건 위에서 좀 탈피하고 우리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선포도 하기도 하고 손도 들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딱딱딱 순수에 맞춰진 예배라기보다 어떤 성령님의 흐름 예. 하나님 인재하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러면서 풀어진 것이 치유나 또 이런 어떤, 어, 뭐, 축사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소팔,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깃발로 이렇게 또 워십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제 3의 성령의 물결로 흐름을 타고 있는 이 교회와 교단들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힐링사요. 그리고 뼈리, 우리 교회 기도의 집 같은 쉼 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인재를 사모하고 이런 것이 제3 성령의 물결의 특징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제3 성령의 물결을 지금 타고 있는 교회라고 봐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붕한 가운데 이 제3 성령의 물결이 있어요. 이 운동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나 공동체들은 모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어요 지난 이 교회 역사가들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역사를 못마땅해하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수구파들이 있었고 또 역사를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선구자들도 있었는데 교회 조사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수급파가한 16% 된대 그런 가 하면 안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일들한 16% 된대 그 다음에 방관자가 한 34%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런 초기 동조자 아야 저거 한번 따라 볼만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들이 한 34% 그 다음에 열렬한 후원자가 수급파와 동일해요 16% 정도가 열렬한 후원자가 되고 그러나 창조적 선구자가 2.5%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선구자라는 말은 이 성령의 이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것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동의하고 협력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빈 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고 창조적으로 선구하며 선두주자가 되는 그룹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충 맞는 퍼센테이지가 되는 것이 우리 지금 부산의 교단 안에서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성령을 굉장히 오픈하고, 성령 운동에 대해서 오픈하고, 사용하고, 환영하고 이런 교회가 몇개안 되거든요. 예. 예. 저기, 다른 노예하고 해서 한 서너 교회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어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창조적 선구자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많은 공격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어 몰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좀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창조적 선구자의 그룹에 들고 싶지 방관자나 수급하는 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잡아 당기는 사람입니까? 선구자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자입니까? 방관하는 자입니까? 열렬한 환영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치유사역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치유사역이 어, 우리 한국교회 사역 안에도 일어났었는데 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느냐 그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치유사역이 몇몇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과시처럼 시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야, 나에게 기도 받아봐. 나에게 신류 은사가 있어. 오, 저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지우 사역이 자기 과시처럼 시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기도할 때 신류가 일어나고 지우가 일어나는 것은 신부름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치유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에 다음 주 우리 송기절 장도 오시지만 여러분 송기절 장노님 그분에게 주체가 되어서는 아닌데 그분이, 그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심부름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정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신유 집회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하는 이상한 집회까지 여기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는 신유 집회 이런 것은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치유 방법이 비성정적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주로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한때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막 치유사고를 행한다고 할 때, 신문기사에 종종, 예, 막 심하게 막, 두들겨 막 이렇게 막 패가지고 사람이 뭐 정신이 환자 질환자 막귀신들했다 그래가지고 죽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막 손톱으로 상처를 할기고눈 아프다고 눈을 막 찌르고 아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치유 사용을 이상한 행동 내지는 미신적인 어떤 행동 그런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두들겨 펜득 나으리라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면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로 비성경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니까 문이 닫힐 수밖에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치유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 만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신유사역자들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한 일이 있어 와서요. 여러분 치유사역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사역자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우사역팀이 있지만 우리는 수종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손은 언전적 나은이라. 우리가 손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오늘도 치유하실 분들은 치유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치유사역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 잘 내려야 된다. 자. 출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공동체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치유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파괴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가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마음도 치료하시고 병든 관계도 치료하시고 병든 가정도 치료하시고 아멘. 가장 중한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중한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고 관계의 질병 사람들 다 돈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엉뚱한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정욕적인 것에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병자들이 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정리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치유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치유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의 3년 만에 그 기간 중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의 사회를 하려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갈리에 릴 두루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 천국복음을 모하시고 뭐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니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나와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삼중사역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보다 더큰 일도 너희가 행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 가르치는 사역. 어떤 사역? 전파하는 사역. 어떤 사역? 고치시는 사역. 아멘. 고치는 사연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알른자들이 예수께 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해서 싸우니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앓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시다 틀리지 않아요 그걸 믿으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만 고치신 게 아니라 이제 사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벽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에 70인 제자들에게 도 당범위하게 그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70인도 모자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말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디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만 70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 맞습니까? 우리 새날교에 믿는 공동체 맞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만 손 얹지 말고 남의 병도 손을 얹어 고쳐주라는 거 교회는 병 고치는 곳입니다 영혼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 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참으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꾸 속지 마세요. 아, 나 그거 못 고쳐. 나 일병, 이 질병 평생 갈 거야. 아, 나이무덤 속까지 아마 가지고 갈 거야. 여러분, 이부터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그 치유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자유함 병에 묶인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에 묶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자유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더듬봐야 됩니까? 자유해야 될줄 믿습니다 죄악에 묶여있고 중독에 묶여있고 마음의 질병과 용서하지 못함에 묶여있는 자들 성령이 임할 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는 거거든 여러분 치유하라 이 명령은 몇 사람에게만 명하신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더 크게, 크게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으니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할수 있도록 내가 더 도와주리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도와주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삼중사역을 우리 교회도 행하는 교회가 될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보혜사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사역은 은사받은 몇 사람에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우사역은 몇 사람 어떤 목회자들이 전세낸 사역이 아니다 네. 지금은 제가 공동체 리더로서 제가 치우 기도를 하지만 이제 우리 손장놈님 집회 끝나고 나면 우리 치우 사육 팀들이 주일날 이치우 사육을 불어낼 거예요 저도 물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우 사육 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위에 살다가 아프면 치유의 갈망,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지고예수님께자 우리 기도하자 무조건 바쁜 자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손을 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누리라고 주신 권세예요 누리라고 주신 축복인 거예요 부모들은 아픈 자녀있 거다 먼저 병원 가자 하기 전에 손을 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 병들면 다 힘들잖아요 병들면 일상생활 무너져요 가정생활도 곤욕을 치러요 직장과 사업에도 문제가 생겨요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고통을 받아요 물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근원적인 치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마음의 태도가 우리 본질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약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인데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돼요. 의사에게 진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지우자이신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지우자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질병과 저주는 직간접적인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질병들이 많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의술이나 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사역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한 성경적 근거를 가진 사역은 많지 않아요 치유사역을 부정하는 어떤 신학도 논리도 사상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시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치유를 갈망합시다 사육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믿음으로 취하고 알렐루야 손 얹어 기도했을 때 치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손 얹어서 나갔는데 치유 안되면 어떡하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주권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다음 주 이제 7일 8일 목금 이틀 우리 송기철 장로님 우리게 이제 초청을 어 제가 했습니다. 우리 송 장로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수년 동안 원래 온누리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죠.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이에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성령의 강권적인 체험과 성령의 어떤 그 세례 충만을 더듬고, 영의 눈이 뜨이고, 또 이렇게 은사도 부어지고, 기름붐이 임하다 보니까, 지우사역이 우리 손장노님의 이제 주 이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지우사역을 하고 계신 아주 귀한 우리 장노님이시고, 지금은 헤븐니 터치라고 하는 미니 스티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지우사역을 이제 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잠깐 제가 띄워드릴게 니카라과에서니카라과 니코라가 선교지죠 선교지는 추수 현장이기 때문에 어, 그 치유의 역사가 아주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니카라과의 집회 우리 선장론의 집회 잠깐 보고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번에 니카라과에서큰 전도대회를 우리 손장님과 같이 치료되어서 영광 오늘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손 장원이 취해 메시지를 할때그 메시지가 절하게컴비네이션에서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니카라카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기전이 동토는 놀라운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HTM 우리 h e a 터치 n l y t o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틀레스입니다. 네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a s c o m u t e a e la cortina y e n t a l u z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a m t e a e la ventana entra e n t o 이방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때 성령님이 임하십다 si abre su o r a el e s p r i t u Santo n t r a 성령의 권능 받기를 합니다라 예수 그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입니다. 이 너무 아팠었었는데 어서 내가 계속 아프고 계속 피가 났다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뜨겁게 자기를 고쳐주셨습다 네,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vais v 믿습니까? 그래 예수 r Je vais vous p a r 어 e r j 러 vais vous p a r 러 e s c ú c h a m e t s u s a r l e r j a i s a r a s s e s p a r e i t u d e r e s v l e a s v l a i v a i o a r a o r l a i o e s o p r l i s u a e a s p r i s u e a i a l i o l e i s v a l e a o l o l j e o r e 예수. 이따로 가야겠다고! 다른 사람은 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양쪽만. 양쪽 귀가다안 들리는 모양이죠. 로서, 로 a l 나레예스이이이자안전에 기도했던 분 같은 경우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l e t 차. 예스 s l 차. l e 차. 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목소리가 안 나왔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만났다는 것을 그사고 보주신다고저 느꼈습니다. 봤소? 여기 뒤에 뜨거운 불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제가 여기 암이 있던 음. 여자입니다 이 혹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님의이실 아무 없니부기시작니다 장대가 기절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서 보니 그때 장모님께서내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만져보니까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에 아니요, 귀가 있으시면 아 아니 거기 있으신 분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아오리을오리미스모아 e person I 두 e t n 자 우리 워십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어, 우리 새날교회는 치유의 기름붐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치유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치유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보팀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이 실루암 연못이 되고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이곳이 엘라의,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 되고 이 공간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손언저고러니까 아이고 내 코도 석장돼, 나도 너무 질병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치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치유 사역자는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집회 50만, 100만 보였을 때 말씀 선포했을 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 목사 어떠신 분 있었습니까? 그분은 매일 매일 병을 두 개나 달고 사셨습니다 폐병으로 죽,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질병을 달고 사셨어요 아, 나 병이 있으니까 내가 내 병도 못 끼치는데 뭘 남에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 생각에 속지 마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간이 작지만 질병 치유 기도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한번 따라 우리 교회가 치유를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를 행하는 교회에게 하옵시고, 치유의 기름붐과 부 치유의 믿음과 치유의 갈망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 순종하는 교회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소서라고 강구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치료를 행하는 교회, 치유의 역사를 풀어내는 교회, 우리의 새날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픈 곳에 있거든요.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과 아픈 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저들을 토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 악한 질병에 매여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 모든 몸의 기관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마비 풀어져 모든 마비 풀어져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갈 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시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 신경증, 불안 불면, 두통, 자가 면역질환, 피부질환, 위염 허리, 척추, 디스크, 갑상선, 불명증, 당뇨, 신장질환, 심뇌혈관질환 여성질환, 자궁물로 근종들, 불임, 유산, 코로나 후유증, 비염, 모든 암종들, 더러운 암종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치어다 깨끗게 될 지어다 깨끗게 될 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을 이었음을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가 상식이 되게 하시고 주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면 우리 세역에 하나님 주 세역이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잡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유를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